창현생 또 찍고 와서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 뒤에 아... 이거 왜안 버려져 거 뒤에 그제 아, 방송 또 마스코트 참... 네. 오늘 한번 물어볼까요 아... 좀? 누가 왔을 것 같습니까? 이 옆자리에 미소녀기에서... 아, 미소녀 게스트 미소녀 개스 안녕하세요 파지완고객인이십니다 아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서버에서 자이언트를 하고 있고요. 화경 도일입니다아 반갑습니다. 아, 아, 어서 오세요. 좋아요. 자에서 뭐 나올 것 같아? 일단 너부터. 근데 뭐 교역 패치니까 열기구 교역이 나오지 않을까? 어. 어, 약탈단으로 공중을 공격하는 애들이 새로운 기믹으로 나오지 않을까? 어. 음. 또는 자연재해. 자연재해. 자연재해. 아. 네, 자연재해. 아. 단순히 약탈단보다는 뭐 레이드급의 보스몹이 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서 하는 교육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 그래. 자, 우리 한번 우리 이렇게 업다운을 한번 저 하나 해 볼까요, 우리? 자, 오늘 빅경운이 될 것이다. 하나, 둘, 셋. 셋? 어, 너 중간 뭐야, 아니, 너는? 여기는 다운이잖아. 어, 여기는 업이잖아. 나는 그럼 중간이지. 이뭔 개소리야? 아, 저는 빅경운 예상합니다. 저는 빅경운이 아니라 갓경운이될것 같습니다. 아. 빅경운이 <웃음> 아니다. 아. <웃음> 아, 나만. 야. <웃음> 야. <웃음> 아카테마 망이라 우. <목소리> 자, 여러분들, 그, 솔직히, 남자 3명만 나오면은, 저 쏘로브가 있고요, 공이 로브가 있습니다. 자, 이셋 중에서 두명은 이걸 입고, 어, 오늘 쇼케이스 방송을 보셔야 돼요. 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 지금. 자, 1등, 아카테마, 2등, 파이양 코일린. 아, <목소리> 야, 아이, 보기 좋네, 어? 나중에. <목소리> 야, 너 평소에 손에 리액션 어떻게 했어, 너? 아, 10만 성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나 아니야? 야, 안 되겠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럴 줄 알아. 하나, <목소리> 둘, 셋, 셋! 도이 나죠? 어때? 어, 여기 안 나와. 이스 아니죠? 여기 나와. <목소리> 아, 도이 감사합니다. 자, 방송 보신 분들 어서오시고요. 네. 네. 아. 금복이지. 아아 여러분들의 키트 간 돈으로 부르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귀 기울여 주셔요. 아, 노래 부르시는 거 아니죠? 아, 허준. 허... 아. 아, 아, 아, 깜짝이야. 위터 아, 쇼케이스 소개해 주실 마빈옥기민경훈 디렉터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경훈. 아, 아, 아, 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어, 근데 네, 까대. 안녕하세요. 박 아, 바로... 야, 살이 좀 많이 빠진 하세요. 거 같아. 어, 그러게. 어... 관심 가지고 시청해 주실 분들께 어, 네. 정말 감사. 뿐만 아니라 뭐... 가 밀레시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어? 의미가 로스트아크 쇼케이스는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 공감선 드렉터 님이 있어. <웃음> 네, 벌서 <벌써> 12월이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웃음> 않습니다. 망약이 많이 했어 솔직히 진짜. 하지만 멜레시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러한 노력과 시도에도 명함이 있었습니다. <웃음> 가방 습득 안 가방 나오면 큰거 온다. 아, 오면큰나옵다 아, 큰지온은 팀에서 생거 아, 아, 아, 만은 않았다. 별거 아, 닌줄 알았던 이렇게 큰 어. 어, 모션 근데. 가발과 그쵸. 같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개편까지 어, 두 차례의 오, 수정을 거치면서 사이야볼, 저희가 아, 의도하고자 맞아, 맞아. 하는 변화가 잘 나타났습니다 그 어, 동듣이... 던전 리파인 업데이트 이후에 실제로 <웃음> 그림자 미션과 너무, 울라던전 미스, 이용률이 모두 증가한 것으 보였습니다 <웃음> 업데이트 이후 울라던전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게맞죠 보상개편으로 인한 동기부여 및 탈바진 동선 다중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클라 중요하죠 맞죠 맞죠 맞죠 그림자 미션 울라던전 전반에서 세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유저분들의 빈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게요. 단순 지표만으로 다중 클라이언트의 효과적인 조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렇게 말하셨다. 잘 알고 있네. 사실 다클라의 원인은 저희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어, 저렇게 저희 말을 한다는 라게참 대단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 알고 있다는거잖 장기적으로 분말하신 네. 해결에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되네요. 이를 위해 일부 콘텐츠에서 다중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토네를 보는 구조를 <웃음> 조언합니다. <조절을 웃음> <조절을 보면> 비중이 <웃음> 크게 늘어났고 인당 수리 비용 또한 30% 크게 남서여서 진짜 엄청 감서했어 너무 편해 진짜 좋아 수입 기점으로 증가하는 데 추세를 부릅니 크게 남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어, 움직이는 가방 쫀매기! <웃음> 아, 그 어, 아, 아, 아, 나 되게 좋아 아, 지금 그래, 말을 그래, 하네? 와씨와 어, 어, 이걸 그래, 말을 그래, 하네? 그래도, 오 좋아 좋아 그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한번 흔들릴 뻔 했거든 마피가 원래 떡락 해가지고 한 천원 가고 마피가 팔을? 아예 어어 어? 어? 딴 데서 트럭이대 진짜 하다 대박, 아, 아, 잘, 아, 잘, 잘, 잘 봐. 잘 봐. 잘, 잘 봐. 잘 아, 봐. 어,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고 봐. 잘 봐. 잘 봐. 잘잘 봐.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키워드는 개선과 확장인데요 일단 기존 교육 컨텐츠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그 다음에 교을 1, 2위와까지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비노기에서 프로그래밍을 맡고 있는 학교육소과함 교육소... 추가될 이동수단에 새로운 기능요아 아, 찌가신 같아파시는로좀 어려웠던 점은 없어요 야 귀에 어, 레벨을 보였어 아, 저는 출근이 <웃음> 레벨을 하하하하. 마셨죠? 에분아이 <웃음> <웃음> 아, 아, 아. 지역은 스 지역인데요 뭐야 이야 호텔 생겨? 휴양지? 말을 나오면 그때 입력할게요 감 오 이야, 멋있다 와. 역시 우리 폐하 어, 오, 아, 낙타 데워크 오, 데워크 오. 데워크 오. 데워크 부유선 허스킹 부유 부유선 거. 와 제발 제발 복문 제발 뭐가 업데 된다 캐나고 나오다 그렇지 뭐 셀라랑 콘도스 저쪽이 오아시스 쪽이네요 콘노스는오필리 오, 모리조액도 대피향수, 샤프라 아이스박스, 음소 낙타, 약탈단, 빠질 수 없는 약탈단, 상간교, 우와 뭐야 같이 한 거? 자이언트, 필리아 항구였죠. 지금부터 자세한, 게좀 애매하네요. 무조건 케안으로만 출발해야 장만인의 유격상 두 가지를 빼놓고 교육학습.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수정골렘과 교역 인챈트입니다. 이번 교육 개편은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개편이라고 할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 답니다 너무 있어. 멋있어요. 과 어. 교육 인센트는 이렇게 막대 상향 수정보령의 경우는 상한제 율을 상한. 유지한 채로 수정로기로 아. 획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주관 스라지 못하는 현상급 이벤트, 현상금 없는 현상범 추적 역시 밀레시안 여러분의 음. 수준에 맞게 새롭게 개편될 예정. 어.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부분은 아마 밀레시안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셨던 이리아르의 교육입니다. 어, 하브. 결과 카브 나오네요. 파에서나는라로말 근데 벨맞수가 없네요. 시아분들의 로망이자 저희 개발팀의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개환한이 부활하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넌이 특별 아, 드습니 신주 감사다 켈로나 응원요 네, 이렇게 총네 깊이... 가지 지역의 신규 교역소가추가된 모습입니다. 아 새로운 운송 수단도 추가됐다 왔다. 아, 이 네, 이렇게 좋아요. 교역 시즌제를 시중제 운니다 앞으로의 교역은 4개월 단위의 어, 시즌제로 운영되고요 어, 교역시 어, 기존의 두패트를 아, 그대로 유지하지만 시즌 두카트라는 서러운 카트를 통하실 수있겠 은행완도 확증시이하고 쇼표 발행권 불이행 의상 은행수표 발행권 1러? 좀더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휴양용 가방 및 전용 파우치 그거에 사랑해주셨던 의상들이 새롭게 리뷰할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제작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게끔 옷본 형태 어머 그 의상이 드디어 리뉴얼 중의 의상들은 새롭게 디자인된 원화를 바탕으로 더 디테일이 살아난 모습으로 뭐야 뭐야. 이제는 아, 어, 이년뒤에 라이브 드론이 어떻게 됐어? 아, 라이브 드론이 얼마나 많이 벌수 있습니까? 스팸 스 말씀드리면 네. 열심히 하신 만큼 많이 버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소 밀레시안 분들은 스팸 시작하면 우리 교육을 오늘. 열심히 해도 네. 교육만으로는 그 격차를 메우는 게그 격차를 메우는 것이 가능해질 거고요 모든 교육품의 수익률을 재조정함으로써 더 쉽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기존의 수정볼렘으로 아, 주칸테르를 수정, 모으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자산같이 하라? 활... 생각... 수정노기와 일반교역의 이용현황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수정녹이를 하시는 밀레시안 분들이 일반교역 하시는 맞아 저 보내주셔야 되죠. 어. 이거 한 8분의 1일 줄알 수정노기와 일반교역보다 일반 20회 이상 음. 음. 이용 현황을 보여주셨습니다. 어, 불가피하게 수정노계에서 일주일에 벌어들일 어, 수 있는 아, 같은 획득량을 음. 제한할 일주일 제으로아2만 아, 아, 아, 아, 아, 명이 아. 안 됐다. 아니야 많이 했어. 많이. 자 먼저 오우 오우 어떻게 봤어 오늘 거전 음. 아쉬웠던 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아, 물론 음. 근데 교역 업데이트 좋다 이거야 근데 겨울 업데이트도 교역 업데이트가 끝인가? 아, 좀더 아, 있었으면 네. 좋겠는데 그저 교역에서 그냥 새로운 부분만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네. 그 기존에 있던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유저들 눈높이에서 맞춰서 공감되는 거 너무 좋았어요 일단. 그런데 역시 음. 내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콘텐츠양이좀더 들어가면 어땠을까 아 오늘 축보를 또야또 어 이제 앞으로 마비노기 더 높이 올라가는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팀장님 빛경험이 아니라 갓경험이될수 있도록 개발 팀문을 너무 감사드리고 유저분들도 함께 마비노기 재밌게 즐기도록 합시다 어 마비노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야아 네. 아 네. 아 아, 아. 아, 이걸로 했어야지 진짜나 고,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안녕.